어, 오늘 이제 제가 강의를 가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비디 한번 해 보려고요. 오늘 강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가천대학교 강의를 가는데요. 거기 강의 갔다가 그리고 인천에 있는 K T N G 상상유니브를 강의를 갑니다. 엄청 빡센 날은 아니에요. 되게 빡센 날은 시간이 정말 부족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당연히도 강의 장소가 좀 붙어 있어가지고 그 강의를 가고 그리고 왔다갔다 하는 장면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을 타고서 김포공항까지 갔다가 김포공항에서 다시 공항철도를 타고 또 인천 1호선을 가서 거기서 또 타는 형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가 지금은 시원하거든요? 근데 여름 되면 엄청 더워 9호선이 왜 그런지 는 모르겠는데 좀생 썼으면 좋겠어 와 날씨 너무 더워요 진짜 지금은 좀 살만해요 여름 되면 너무 더울 것 같아요 작년에도 진짜 더웠는데 진짜 안 더웠으면 좋겠다 강의 갈때 너무 힘들어요 아니, 아무리 아 눌러도 핸드폰이 안 켜져요 삼성 핸드폰은 딱 2년만 지나면 멈춰 아 강의 장소 찾아가야 되는데 번호를 모르겠네 어떡하지? 핸드폰 하나 새로 사야될 것 같아요 근데 또돈 주고 사야돼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드디어 저녁 먹습니다. 중요한 저녁을, 저녁을 먹어야지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밥을 먹었는데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어요 평상시에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막 햄버거 먹던지 아무것도 못 먹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운이 좀 좋은 겁니다 강의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요 지금 강의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학생들이 안 왔는데 저는 미리미리 와 있습니다 한총 5주 동안 하는 건데 오, 이게 이번 주가 4주 차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포인트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죠 벌써 1년 반 정도 했는데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없어 완전 짱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은 지금 벌써 9시예요. 집에 가면 10시 반에서 11시 될 텐데 매번 이렇게 늦게 끝나니까 아 배가 고파 죽겠어. 빨리 집에 가야 되겠어요. 오늘의 하루 끝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렇게 지금 들어오니까 11시입니다. 11시 시간 너무 빨리 지나 끝났습니다. 이렇게 삶이 힘듭니다. 그래도 재밌으니까 다음번 브이로그에서 봐용 안녕